저 공원단 두 명이 있어 너무 많이 날라갔네 <웃음> 공치면서 무슨 끈덕끈덩에아 <웃음> 아. 아. <놀람> <웃음> 아니 근데 아 내가 얘기 안할리는데 이거 난좀 키겠다 몇 개? 그냥 툭 치니까 더작아만또야 되나? 아씨. Fairway. 아, 나이스. 나이스. 펀 쉿. 음. 어. Fairway. 어. i a It's the leg, it's t h Fairway. Shut up now. Fairway. Fairway. Oh. 야, <웃음> <치고. 웃음> 아, <놀람>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아, 완벽하지? 너무 치료해, 스크린에서. 아이고, 이제는 또포르기시작 하는 데. 제우 오우, 진짜. 오우, 진짜. <웃음> 뭐, 이리 순위권이 되 나아가. 아, 쉬고 있어. 내가 쉬고 있어. 쉬고 있어. 쉬고 있어. 쉬고 있어. 쉬고 아어쉬 이렇게 리고으어 하나 둘 윗. 뒤에 고있딱치고고치고 뒤었네. 혹시라도 하니까 좀 안아줘. 페이 그래. 생각 아니 상가피니시 되게 좋아. 프어 <목소리도> 설아라 그러면 다딴 게임? 몰라 공일하잖아 어렵다 <웃음> <웃음> 뭐야 뭐 <하는> <웃음> 지금 와서 딴거 해야 지금 <웃음> 아다 들은 거야 다 들러 다들로 Rough. Oh, there you go!